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재미있어 해도 멈춰서야 될 때에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볼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운동중독을 운동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운동중독은 좋은 거예요. 사람들이 중독도 좋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중독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서 뭐 공부중독 독서중독 또 운동중독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멈춰서야 될때 멈춰서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왜 통제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멈춰서 줘야 된다 그니까 러 운동 중독도 어떻게 해요? 무릎이 다 관절이 나가도 또 운동을 해 그래서 이 멈춰서야 하는 그 시점에 경계를 잡지 못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. 당연히 술도 우리가 가끔씩 한두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마셔진다면 중독으로 또 가는 거죠